지금은 4시 47분이고요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2종. 2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을 거기서 줬거든요 문제집이랑 어플도 다운받아서 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했고 이거는 시간표입니다 일단은 내일 가서 3시간 동안 학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필기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기능시험이랑 도로주행을 해서 면허를 따는 거예요.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포장이.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뭐? 다시 돌려 조심조심조심 살짝살짝을쫙 손을 쫙 손을 돌 여기서 나와 다. 우측 깜빡이 켜고 아싸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량을 정차하고 아, 기어를 응.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네.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아,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저 어디로 가요? 위로 미팅 가서 가끔 아무 전 가요? 네 아, 또 네. 아니에요. 안녕합니저 <웃음>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어 손에 땀이 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제 도로주행 날짜를 받으러 갈 거예요. 네. 오레오 쿠키 앤크림 네. 네. 네. 아몬드 봉봉 되는.